And this is your captain, Korean 반갑습니다. 한국 타전입니다. 오늘 저의 첫 번째 v 이로그를 찍게 되었네요. 브이로그, 브이로그. 사실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. 대학생의 특권. 휴학 신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사실 이 휴학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들끼리는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휴학은 뭐한 번쯤 해보는 거 괜찮다 아니면 휴학은 그거 시간 날리기 십상이다 비추다 크게 이런 의견이 있죠 이 휴학이란 게참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도 잘 해야 되고 계획도 잘 세워야겠죠 어쨌든 3학년 2학기를 마친 이 시점에서 저는 휴학을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제 결정만 가지고 되나요? 부모님께 또 말씀을 드려야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휴학을 하고 한해 동안 뭘 하면서 보낼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. 그 결과 우리 부모님께서는 오케이 라고 저의 선택을 지지를 해주셨고요. 오늘 휴학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. 신청하기 전에 제 계획을 좀 공유를 할까 하는데요. 저는 두 학기 그러니까 1년을 쉬는 만큼 2018년 계획이 곧어 휴학 계획이기도 해요. 그 전에 어 휴학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취업 준비를 위한 시간들입니다 사실 저 대학교 3년 다니면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,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, 그것들을 준비하는 게올한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정말 관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는 것들을 또 배워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하기도 해서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저의 목표가 무엇이냐 첫 번째 토익 950점 받기 2월 25일에 시험을 칠 예정이고요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두 번째로 어, 실용 회화 능력을 테스트하는 오픽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거고요 이거는 3월 중순에 시험을 볼 거예요 4월 달에는 제일기획 광고 공모전에 출품을 해서 수상을 꼭할 거고요 5월과 6월에는 자격증 4개를 딸 거예요 포토샵, 일러스트, 사진 기능사 디지털 영상 편집 이렇게 4개입니다 8월에는 대홍기의 광모전에 출품해서 역시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JPT를 공부해서 800점을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1호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하려고요 11월부터는 그동안 제가 작업한 그런 작품들을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하려고 해요 뭐 별거 없죠 사실 휴학이라고 하면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딱 집중해서 쌈박하게 그걸 끝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네요. 솔직히 저것만 잘 해놔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자 그럼 이제 신청을 해보겠습니다. 철저하게 계획도 세웠으니 망설임 없이 휴학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신청했네요. 이제 2018년 한해 동안 제가 휴학생인 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. 제 메인 컨텐츠인 인간개조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휴학 중에 일상도 보여드리고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틈틈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한국타잔 채널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and have a wonderful day. This was your captain, Korean Tarzan.